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 자았다 왔다. 왔다는 한국 커피 협회에서 진행하는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에는 3급, 2급, 1급 등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다양한 커피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바리스타 3급과 2급에 도전합니다. 국민 내일 배운 카드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스타 실습 시간으로서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뽑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3급 시험에는 실기시험이 없습니다. 이론시험과 교육이수 과정이 있으면은 3급 자격증에 응시하고 시험을 치고 60% 이상이면은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3급 이수를 마치고 시험에서 합격하여 자격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2급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